페페로 먹어볼까? 초콜릿만 녹여서 바르면 완성돼. 너무 쉬워서 달과 함께 만들어 아내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었지. 빛땀벅. 오늘은 직접 여운이가 만든 페페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까요? 무슨 맛이야? 빼빼로 맛 빼빼로 맛이야? 아빠, 이제 뭐, 먹어볼까? 이거? 어? 여기 동글동글한게 많이 있네? 해도 있어. 이거 봐. 무 봐. 그렇지? 먹어 볼게. 맛있지? 응. 맛있대. 내가 이거 만들 때 뭐가 제일 재밌었어? 아, 어, 딸기가 맛있었다. 딸기가 맛있었어? 응. 딸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딸기는 약간 분홍색 같이 있잖아. 응. 그게 맛이 다. 분홍색같이 있는게 맛있었어? 응. 어떤 거이 음... 아... 여거 핑크! 핑거이요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아빠도 먹을까? 아빠도 이번에 딸기만 먹어볼래. 그기기딸기 달기, 기딸기딸기 달기, 딸기 달기, 기기딸기 달기, 딸기 달기, 기기 달기, 달기, 달기, 달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먹으라고? 아니, 오케이. 어. 연이들 먹어볼래 이렇게? 아니. 아빠 먼저? 맛있지? h i cookie, 응. o 나는 핑크가. 핑크 c 핑크? 응 아빠 cookie, c o o k i 맛있지? 응 진짜 맛있그 응. 먹어봐 응 아빠 빨리 먹어봐 빨리 먹으라고? 아빠 천천히 먹고 싶어 알다 아빠 우유도 먹고 싶다 응? 우유? 우유 우유? 응 알다 그 우유 가져와 이거 놓고 응 아빠 우유 갖고 올게 그러면 아빠 여운이도 우유 또 여운이도 우유 먹고 싶어 응 알았어 여니 것도 가져올게 응아 이번 아빠 먼저 다 먹어봐 아빠 먼저 다 우유를 먹으라고? 아 그.. 그런 다음에 이걸 먹어봐 우유 그리고 이거 아빠 다 먹으면 여운이 먹을게 그래 다 먹어봐, 우유! 우유 다 먹어? 다 먹어! 아, 조금 조금씩 먹고 싶어! 알다! 아, 너 오늘 다 먹어야지? 아, 맛있다! 아빠 그럼 또 먹어도 돼? 우유 또 먹어? 영아, 근데 아빠 왜 빼빼로 먹고 우유 먹어야 돼? 아, 다 먹. 아빠 다 먹으면 너는 먹을게. 아, 빠우먹를면우는를 먹을 거라 아빠, 우유를다먹으면여겠이가우유를 우유를 먹을 거라서? 응. 아빠가 빨리우유를 먹었으면 좋겠어? 응. 어어우우유가 남았어 빼빼로를 하나 더 먹을게 응. 어, 또 우유가 남았어. 아, 또 빼빼로를 먹어야 될것 같아. 어, 여우랑 그러다가 아빠가 우유 먹 우유를 다 먹기 위해서 빼빼로를 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 야 아, 그럼 요거만 먹어야지, 아빠. 빼빼로. 알았어. t o m 더 먹어야 되겠어 우유가 남아있어 어떻게 a t I might so, okay. Oh, t o m o r r 이렇게 i r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맛있 o w I don't know. I d o n 핑크색, 이번에 아빠가 먹어볼까, 핑크색? 아빠도 찍어 먹어 여기다가. 응. 아니 여언이 우유인데 찍어 먹안 될까? 어 그럼 이건 여언이가 먹어. 아니야. 응. 아빠 우유 새로 가져올까 그러면? 응. 그래? 아빠 요거 먹고 그러면 새로 가져올게. 응. 아이고. 응. <웃음> 아빠 가 닦아줄게. 닦아. 호? 응. 우리 다 더. 우리 더죠? 어 우리 이제 밖에 나가서 먹을까? 오늘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아래에 댓글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홍이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보고 가세요. 여보, 잘 갔다 와요. 어, 다녀올게요. 네. 네. 속상했어. 대신에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우리 같이 과자를 몰래 만들어서 선물로 주면 어떨까? 괜찮지? 재밌겠지? 괜찮지? 그렇게 할까? 응. 어때요? 짠. 좋아 깎다 보여줄게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볼까? 오 이게 뭐야? 오! 여운이. 어? 영원이가 우와! 어? 영원이 좋아하는 깎까잖아? 이게 만드는 방법인가 봐. 응. 짜자잔. 헤이, 뭐야? 우와 와 이거 여원이 다 좋아하는 것만 있네 응. 좋겠다 맛있겠다 그치? 응. 우리 이걸로 얼른 그러면 이따가 만들어보자 빨리 만들어보자 빨리 만들어볼까? 두개다 초콜릿 이다 어디? 아 맞네 이거 두 개다 초콜릿이네 벨기에 바리칼리바우트 코코아버터도 많이 들어갔네 좋아 음 맛있겠다 얘도 똑같이 같은 회사 초콜릿이네기이 여기도 똑같이. 여기이 여기도 이거 어때? 음! 어 진짜 맛있다 과자가 엄청! 큰 과자다 두툼한데, 엄청! 한데 엄청 까까집 만들 때까카지 까카집, 맞아. 까카집 만들 때 이걸로 만들었지. 하나 먹어볼까? 음, 맛있다, 그지 아빠가 설명서 좀 읽어볼게. 음, 건조대가 있구나. 어 여기다가 빼빼로를 꽁꽁꽁꽁 꽂으면 된대. 이렇게 여기에다가 요기, 초콜릿을 녹여서 막 바를 거야. 여운이가 발라, 알았지? 여러아 근데 이거를 봐야지 여은이가 잘할수 있어 이거 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콜릿이 녹으면 이걸로 이렇게 발라주자 여은이가 알았지? 할수 있어? 응. 아빠가 뜨거운 물을 가져올게 이따가 이제 녹이면 다시 먹을 수 없어 짜잔 자 여은이가 해볼까요? 휘저어주세요오 녹는다 오여우아 초콜릿이 녹고 있어 아빠도 해볼까? 맛있어? 여은아 이거 엄마가 드리면 어떨 것 같아? 엄마가? 음 맛있어!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실 것 같다 그지 아빠도 하나 먹어볼까? 음 아, 여연이가 이걸 들고 있으면 아빠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묻혀줄까? 아니 여은이가 묻혀볼래? 자, 여기다가 데, 대세요. <웃음> 영원아, 우리 엄마 거 만들어야 돼. 이제 <웃음> 이제 우리 엄마 거 만들어서 먹.. 아니, 먹지 말고 이제 우리 그만 먹고 엄마 거 부터 만들고 있자. 응. 쉬... 어때? 우와 여기다가 영원이가 가루를 뿌릴 건데 자, 아니, 여기서 뿌려주세요. 약가 응.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또또또 또, 또, 또. 어, 이제 여기다가 아빠가 잡고 있을 테니까 연이가 뿌려볼까요? 됐다. 그것도 뿌려보고 싶어? 어때, 보고 싶어? 딸기 쿠키 크런키래. 좀 먹을까 우리?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여우니 슈퍼에서 사 먹는 빼빼로가 맛있어? 만든 빼빼로가 맛있어? 빽빽로 이게 더 맛있어? 음. 다음에도 빼빼로 먹고 싶으면 우리 함께 만들어볼까? 응아는 응. 이제 우리 이 초콜릿을 다 먹은 것 같아 우리 이제 하얀 초콜릿도 해볼까? 응. 뜨거운 물이 갑니다! 조심하세요~! 됐다! 다 녹았다! 줘봐! 아은아! 아빠! 응?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이렇게? 한 점이? 응 오 맛있겠다. 음, 아빠도 발라서 먹어봐. 아빠도 발라서 먹어볼까? 응. 우리 일단 이거를 예쁘게 포장을 한 다음에 응. 엄마 어디쯤 계시나 언제 오시나 물어보자. 알았지? 자, 여기다가 탁 놓고. 완성! 예! Yeah. 한번 한 더. 예! Yeah. 한번 더. 예! Yeah. 어 여보 어디에요? 엄마 지금 빼빼로 응. 엄마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아 진짜? 응. 어 여보 나 우리 이거 비밀로 했다가 깜짝 선물로 주기로 했잖아 응. 근데 엄마한테 빼빼로 했다고 말해버렸네 응. <웃음> 어떡하지? <웃음> 어떡하지? 어떡하지? <웃음> 어떡하지? <웃음> <응>. <웃음> 빨리 와응 알았어 응. 얼른 와요 조심히 와요. 음. 네, 급한가 게요 응. 네. 응. 오늘 빽빽로 만드는 거 어땠어? 재밌었어? 응. 아빠도 재밌었어. 여은이랑 같이 만들어서. 응. 여은이죠. 여은이도. 굿다. 굿. 예. 응. 홍. 어, 여은이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구나. 응. 오, 열심히 하는데. 오.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엄마. <웃음>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초콜렛. 초콜렛? 응. 이거? 어, 엄마 줄까 어, 엄마 드리세요. <웃음> 고마워. 우와, 어디가 만들었어? 응. <웃음> 진짜? 응. 와, 진짜 예쁘다. 응. 이것도 엄마 거야. 이것도 엄마 거야? 응. 진주 있는 거 엄마 거야? 와, 응. <웃음> 생각했던 것보다. <웃음> 엄청 맛있다. <웃음> 그렇지. <그치? 웃음> 나 아까 초콜릿 하나씩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 음. 나 사실 화이트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음.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음. 주마먹었서 이거 응? 알록달록한 거 좋아해? 알록달록한 거 좋아해? 음. 내가 음. 이런 거 만드는 거 하면 음. 맞아. 엄청 음. 싼맛 막. 그지. 문구점 음. 앞에서 파는 음. 초콜릿 그런 음. 아, 거 약간 그런 맛일까 뭐, 음. 이런 막 먹기 전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너무 맛있다. 근데 고급진 맛. 내가 커서 응. 한 개씩 먹어도 될것 같아. 음. 응. 심심할 다아 만들어. 이 하얀 게아그미설로나 <웃음> 맛이에요. 응. <웃음> <웃음> <웃음> <귀엽다>. <웃음> 음 달콤해. 면 입에 초콜릿 있어서. 약아빠도 보고 그나아빠도